일렙 1벤처운동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적어도 한개 정도는 벤처기업을 시작하자고 권유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술사업화팀을 민용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술사업화팀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할 모티베이션이 너무 약합니다. 이를 민용화하면 저는 10년 후에는 연간 천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카이스트 총장이 천억 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외국인 교수를 과감하게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재정 자립의 방안입니다. 세종 오송의 트라이글을 창업 혁신 클러스트로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의 가치 확립입니다. 카이스트의 졸업생은 실력도 있지만 인성도 좋고 동사 활동도 잘한다.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도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 1년에 단 하루 하루는 봉사활동하는 기회를 갖자 1렙 1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실내 기반의 재정 운영을 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총장님이 저에게 하루에 1억씩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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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세계의 인류대학이, 인류대학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인류대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한 삼성이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했습니다 BTS도 했습니다 봉준호도 했습니다 왜 카이스트가 세계의 인류가 못 되겠습니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서로 서로 비슷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